세상을 <웃음> 바꿀 대화는 계속됩니다 저요? 네. 박중인의 세상을 바꿀 대화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금융, 기후환경, 뭐 아리백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식 관련된 이야기 중에 일부를 좀 해볼 건데요 이 세상을 좀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나 여당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저희들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세상을 바꾸는 데꼭 필요한 내용들좀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주식 관련된 얘기 굉장히 다양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얼마 전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셨던 사례가 있죠 LG화학이 어, 자회사로 에너지 관련된 부분 물적 분할을 한 뒤에 이 자회사를 또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기존에 LG화학 주식을 갖고 있었던 주주분들은 어?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나왔네? 하면서 주식이 떨어진 피해를 보게 되고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갖고 있던 회사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상장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이익을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대선 때는 뭐 우리 당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관련된 공약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어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민 교수님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경영대에 있는 이창민 교수라고 하고요 어, 뭐 다른 소개는 저희 경제개혁연구소라고요. 그 이쪽에 어떤 소액주주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에 대한 권익보호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단체가 있습니다. 원래 기원은 참여연대부터 시작이에요. 음. 근데 거기에 경제개혁연구소라는 데 부소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네. 물적 분할, 뭐 인적 분할, 막 쪼개기 상장.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 있겠고 그래도 생소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간단하게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 물적분할, 일적분할은요. 기업을 그냥 짜게는 겁니다. 기업을 원래 하나의 기업을 쪼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지금 대기업 집단들이 특히 기업들 레고놀이를 하려고 작정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 분할 전이라는 건 회사가 하나잖아요 회사가 하나고 네. 거기에, 거기에 주주가, 주주가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텐데 많이들 아시고 주식 다 가지고 계시니까 굉장히 많은 소액주주들이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주주고요 근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사업 부분이 크게 세 개입니다 하나는 반도체 음흠. 그다음에 하나는 핸드폰, 핸드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전인데 음. 이제 반도체가 주력이죠 네. 근데 이제 인적분할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존속법인을 놔두고 신설법인으로 반도체 부분을 뚝 떼어내는 겁니다 음. 그래서 두개 따로 회사가 되잖아요 음. 근데 인적분할은 이렇게 수평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주주의 구성이 동일해요 음.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음. 주주의 구성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기업을 두 개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음.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자산 가정을 하면 시가총액이 한 500조 정도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250조, 250조가 될 수도 있고 뭐 400조, 100조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나누기 나름이겠죠 음. 하지만 하여튼 인적 분할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주주가 그대로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둘다 상장 음. 원래 상장이었으니까 두 개로 이렇게 수평으로 나누면 그냥 상장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는 짧게만 하면 옛날에 인적 분할을 많이 했는데요 인적 분할도 사실은 저희 소위 말하는 재벌총수들이 자기 지배력을 쉽게 확보하기 위해서 음. 일종의 조금 뭐 어떤 비즈니스 사업, 경영 효율화 이런 측면이 아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적분할을 약간 꼼수로 사용을 해왔다. 근데 요즘은 인적분할은 잘안 해요. 아, 근데 다시 물적분할에 대해서 여러, 뭐. 규제가 생기니까. 아, 규제가 생기니까 다시 또 인적분할로 틀려는 움직임은 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물적분할이잖아요. 물적분할은 그야말로 여기에 삼성전자가 있으면 삼성전자가 자기 핵심이 모두가 이제 반도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음. 반도체를 아래로 뛰어내는 거예요. 음. 근데 기존에 그냥 물적 분할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요 주주는 그대로인데 여기는 여기가 모회사가 되고 여기가 자회사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존속법인이 아래 삼성 반도체 부분 새로 생기는 회사의 주식을 100% 트 가지는 그러니까 됩니다. 존속법인이 주주가 되는, 네. 전속법인이 주주죠. 주주가 되는 거죠. 존속법인이 주주가 되는 거죠. 존속법인이 주주가 돼서 존속법인이 신설법인 아까만 예를 들면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네. 삼성전자가 반도체 물적분할한다고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네. 주식시장 저리 뒤집힐 텐데 신설법인의 주식을 존속법인이 100% 그럼 이 존속법인의 주주의 구성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근데 네. 요즘의 이슈는 이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쪼개기 상장이라는 건 여기,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다고 볼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원래 이렇게 쪼개면 이 신설 법은 비상장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쪼개서 요거를 또 상장 을시킨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음. 가장 큰 문제의 핵심. 그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은 음. 이 신설 법이 주주가 존속 법인이기 때문에 요 신설 법인, 요 비상장 상태의 신설 법인을 상장해 버리면 이 존속 법인 주주로서 여러 가지 가치를 또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간접적으로 이 주주도 이익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래,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 자체는 사실은 그게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음.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음. 근데 이론적으로는 왜냐면 존속 법인이 여기 신설법인 100%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그냥 한 몸이라고 보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주주한테 그렇게 큰 피해가, 큰 안, 피해가 안 간대요 아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음. 일단 우리나라는 뭔지 이 이 기업에 대한 신뢰가 없어도 그런지 음. 그냥 단순하게 물적 분할만 해도 뭔가 이 위에 있는 이이 존속 법이 음. 상장 회사의 주가가 떨어져요 딴 음. 짓을 안 해도 음. 근데 중요한 이슈는 여기서 이잘 지적해 주는데 이게 상장이 되면요 음. 이제 상장을 하면 다른 주주들이 다른 네. 그러니까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생기면서 많은 이해관계 상충이 나타나고 음. 쉽게 생각하시면 이래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코어인데 원래 음. 삼성전자 요즘 반도체 보고 주식 사실 거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반도체 분을 뚝 떼어내 음. 근데 이거를 또 상장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의 어떤 반도체 가치가 일적으로 또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다른 주주들이 새로 이제 반도체 쪽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네. 이 주주들은 여기를 완벽하게 갖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더 쉽게 드리면 여기 주주가 그런 삼성전자에 그런 소액 주주는 없겠지만 한 5%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 치면 원래 이상황에서 100% 상황이면 여기서 돈을 잘 벌어요. 반도체에서 한그 5조 벌어서 배당으로 다 올려. 음. 그럼 5조, 5조에 5%는 나한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음. 근데 여기가 상장해서 여기 새로운 주주가 나오면, 음. 배당을 해야 되는 다른 사람이 생겨버리잖아요. 음. 그럼 여기에 가는 것중 일부가 이쪽으로 새는 거죠. 음. 네. 뭐, 그 정도로. 알겠습 느낌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음. 자, 하도 이렇게 그,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상장하면은 일이 이제 있다 보고, 있다 보니까 또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주주들에겐 손해가 되니까. 손해가 대신, 되는 대신 이익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익보는 사람들은 저희가 보통 지배주주. 지배주주주. 총수라고 보죠. 네, 네. 이런 방법을 쓰는 거는 총수의 이익으로 해서 쓴다. 이런 것들이 음. 보통의 시장에서의 그냥 컨센서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9월 초에 금융위원회에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재고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물적 분할 시 보면 공시 강화, 그 다음에 자회사 상장 심상 강화, 주식 매수 청구권 도입. 그러니까 이게, 어, 약간 단계별로의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일단 첫 번째는 물적 분할 시의 공시 강화는 왜 물적 분할을 하느냐를 시장에다가 잘 알려야 된다 이런 건데, 사실은 그게 이제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좋은 측면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제가 이걸 물적 분할을 해서 삼성 반도체 부분을 떼어낸 다음에 미래에 이거를 상장시켜서 자금을 주달해서 뭐 다른 어떤 다른 새로운 사업 분야에 투자하고 뭐 이런 플랜들을 밝히는 거잖아요 음. 공시 강화가 완벽한 대책은 안 돼요 네. 일단 첫 번째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때 당시 애초에 물적 짝일 때의 상황과 나중에 경영환경이 달라지면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음. 이거는 나중에 경영환경이 바뀌어주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너무 넓고요. 음. 음. 공시를 잘하고 물적분할을 한다고 해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공시가 이제 왠지 되는 순간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주가가. 공시되면 가격은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음. 무조건 떨어지죠. 음. 물적분할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음. 그러 사실은 공시가 식 저희가 시장 친화적인 대책이라고 보통 나오기는 하는데 음. 물론 그리고 일정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순작용은 있어도 음. 그러니까 좋은 대책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충분한 대책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한 대책은 될 수가 네. 없죠 피,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뭐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충분한 대책은 아니다 네, 충분한. 그래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도 도입해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주식 매수 청구권인데요. 음. 이건 이제 단계가 일단은 물적 분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상장하는 두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음. 저희가 근데 이제 처음에 물적 분할하는 단계에서 물적 분할을 조금 어렵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음. 뭐냐면은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있을 있죠. 거잖아요 난 싫다, 부적 분할을... 반대하는 맥수는 주주들이 있을까요? 있는 게 아니라 소액 주주들은 거의 다 반대를 할, 할 텐데 네. 근데 지금은 수단이 없어요 음. 수단이 없고 뭐 주주총회에서 의결은 거쳐야 되지만 우리나라 회사의 대부분의 지분 구조상 음. 대부분 집에 주주 마음대로 되는 거니까 음.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아 그러면 그래도 소액 주주들 불만이 많을 텐데 음.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줘야겠다라는 게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주총회에서 일단 반대표 던져. 음. 근데 반대표 던져도 대충 통과될 거잖아요 대신 그러면 반대표를 던졌으니 너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고 해서 너는 우리 회사한테 말하면 우리 회사가 네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음. 반대하는 소액 주주들의 네.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그죠? 네. 음. 그러니까 일종의 떠날 권리를 주는 건데 떠날, 권리. 떠날 권리를 주는 건데 이것도 약점이 많아요 음. 일단은 왜냐면 이 주주가 애초에 자꾸 삼성을 예를 들어서 얘기,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이해 드는 겁니다 반도체를 보고 산 네 자기가 자기 지배주주가 사용하는 대로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이게 그런 거잖아요 소액주주한테 마음에 안 들면 떠나세요 음. 그 권리는 줄게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중에 한반 정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음. 나는 나는 가지고 싶고 음. 나는 반도체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누리고 싶은데 음. 마음에 안 들면 팔고 떠나세요 중이지르면 저를 떠나라 두 번째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에요 네. 가격이 보통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제 금융위는 지금 주식 매수,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하겠다고 한 공시 이전의 어떤 시장 가격을 기초로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거를 의, 중요 의사 결정의 타이밍을 지배주주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지배주주가 저희가 일종의 타이밍 문제라고 그래서 음. 굉장히 유리한 날짜에 이거를 공시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음.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예전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예 네. 네, 그때 그때도 결국은 우리가 합병을 하겠다라는 공시 날짜 발표 날짜가 중요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합병 비율이 결정되는데 음. 그때 제일모직은 너무 좋았고 삼성물산은 너무 낮았다가 핵심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음. 되냐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가가 안 좋을 때 지금까지 쭉 쭉쭉 빠지고 있을 때 분할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음. 그럼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은 그때 어라운드의 시가로 결정이 되어버리죠. 음. 떠나고 싶은 사람이 나는 안 그래도 분할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음. <웃음> 낮은 가격에 팔고 나가야 되는 문제점이 음. 생겨요. 맞아요. 어.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결국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람의 가격 같은 경우에 협상해서 정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상이 결국 잘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이 개월 전 일주일 전 이런 식의 가격을 가중평균 해가지고 맞습니다. 한다 네. 근데 그런 그것의 결정적인 하자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공시하는 날짜를 조정하든 아니면 애초에 막 작심하고 주가 오를 만한 호재가 될 만한 내용 발표 안,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주가를 억누르다가 발표를 딱 해가지고 굉장히 낮은 가격에 떠나게 만드는 그런 그리고 물적분할은 음. 그럴 여지가 굉장히 충분한 게 예를 들면 음. 시장에다가 계속 흘릴 수 있잖아요 물적분할 할 거다 음. 이러면 그때부터 주가 쭉쭉 빠질 거거든요 네. 주식면수 청구권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원래 그 대선 무렵에 얘기 나왔던 게 신주 인수권을 소액주주들에게도 주겠다라는 얘기였잖아요 심지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약에도 아마 그게 담겼었던 것 같은데 요걸 거예요, 요거 거예요 요거거 신주인수권부여 이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된 주식을 반대하는 사람, 물적분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주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저게 근데 저게 지금 이번에 발표된 방안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에는 빠져있는 빠져있는 상황이 됐죠 지금 예. 근데 이거는 보시면 이거는 아까는 주식매수청구권은 이 분할 단계의 대책이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신주인수권이라는 걸 쉽게 말해서 얘를 쪼개기 상장할 때의 대책이죠 상장을 할때 상장 주식을 원래 주주들한테 무선적으로 신주인수권이라고 해서 무선적으로 네.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주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것도 뭐이 이 대책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는 뭐냐면 음. 지금 금융에서 나온 정책은 굉장히 반쪽짜리 정책이고요 음. 애초에 물적 분할을 하는 단계, 상장하는 단계에서 몇 가지 정책을 여러 가지 써서 그물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빠져나갈 그물을 없애는 게 베스트거든요 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신주 인수권은 필요해요 신주 인수권은 필요하고 최근에 폭스바겐이에요 폭스바겐이 그룹이에요 폭스바겐, 음. 자동차 그룹인데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예, 네, 근데 그중에 이제 포르세라는 아래 자회사를 상장을 시키는 거야. 이번에 상장을 시키는데 이게 제가 보여 드리는 거는 일단 이거가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그럼 해외 그룹들이 자회사를 상장을 많이 하나?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적인 지배 구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신 구글인데요. 구글. 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완전히 최신 업데이트 된건 아니고요. 음. 이건 약간 여담인데, 해외에 이렇게 큰 다국적 기업들 있잖아요. 음. 여기는 오히려 계열사의 그런 지분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면, 하이 해외 기업들은 주요 계열사만 공시를 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기업 집단 계열사 막 지분도 다 그려놓거든요. 자세하게. 음. 그러니까 저희가 공정위가 그런 규율의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근데, 아니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미국은 그렇게 뭐 내부거래나 그런 걸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웃음> 뭐 하여튼 그런데 여기 이게 메뉴에 이게 모회사예요 음. 알파벳. 음. 그러니까 원래는 모회사가 이름이 구글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구글이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구글은 지금 자회사예요. 음. 그러니 알파벳만 상장이고 여기 있는 뭐 유명한 거 보이나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이거 다다 다 자회사인데 음. 다. 알파벳이 100% 갖고 있고요. 다 비상장이에요. 음. 상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100%는 아니고 그중에 뭐 70% 가지고 있는 거 일부는 이렇긴 하지만 음. 기본적으로 가장 자본시장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는 요게 하나만 상장. 음. 나머지는 100%로 가서 거의 한 몸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막 상장시키고 다른 주주들 들어오고 하면이해관계상충이 너무 많거든요 음. 그래서 미국은 또 그래서 여기서 함부로 예를 들면 구글을 상장시키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함부로 못하는 게 구글 함부로 상장시켰다가는 여기 알파벳 주주들이 난리가 나요 음. 집단소송 걸어버리고 막 음. 이사 감옥 보내라 막, 막 온갖 난리들이 나서 음. 무서워서 못해요 잘 네. 음. 그래서 오해는 없으시라고 제가 이거 그림을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도 장기적으로는 지배 구조가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사실은. 네. 자, 보시면 그런데 상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일단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아래에 있는 포르세라는 자회사를 상장을 시킨 건데 그러니까 이, 이거는 마치 LG화학이 떼내사 NG엔솔 그래서 엔진 엔소를 상장시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만 보시면 여기가 아마 이게 발표 당일일 거예요 네. 아, 더 커지는군요 음. 발표 당일이에요 음. 발표 당일에 폭스바겐 주가가 살짝 떨어졌어요 네. 어, 그러다가 그 다음날 부터 다시 이제 회복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주가의 흐름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LG엔솔을 분할한 다음에 LG엔솔을 상장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는 그냥 쭉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를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호르세를 상장하면 음. 상장할 때 주로 원하는 거는 자금 조달이잖아요 상장을 해서 왜 그래, 저희 따상 이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상장하면 가격 막두배로 뛰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자금 조달이 많이 되는데그 자금, 새로 조달한 자금의 대부분을 이 원래 폭스박인 주주 있잖아요 맨 위에 음. 거기에다가 이게 기사에 나올 거예요 거의 50% 넘는 거를 배당으로 그냥 뿌렸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 주주들이 고민, 고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주주 가치가 새는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조달한 자금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돌려준 거예요 음. 그리고 상장한 주식을 다 우선주예요 음 그러니까 우선주라는 거는 뭐냐면 의결권이 없죠 예, 포르쉐 우선주니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주주들은 들어왔잖아요 음 포르쉐 기업으로 예. 근데 다 우선주예요 음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는 의결권이나 이런 것들은 침해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이제 기사에서 분석하기를 이거는 전통 우리나라의 상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모의사 주주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이 돼 있고 음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장을 했을 때 이거는 주식 발행이라기보다는 거의 채권 발행과 유사한 거다 음. 우선주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굉장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건 이거는 법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 의원님께서 뭘 발의를 해 주시면 이렇게 발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상장 했는데 음. 상당한 자금을 다 배당으로 무슨 주로 <웃음> 하고 뭐 네, 이런 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베스트 프랙티스라는걸 다른 기업들이 좀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음. 드린 거고요. 음. 그 관련해서 제가 지난 1월에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 저는 이제 물적 분할을 할 때요. 주총 결의 시에 소액주주 과반 결의제도 도입하는 내용 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이거를 잘 추진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면 음. 첫 번째는 지금 금융의 방안이 너무 구멍이 많고요 네. 네. 그러니까 박영께서 내신 거는 사실은 2단계거든요 2단계 좀, 어려, 좀 어렵게 하는 거죠? 짝일 때 네. 근데 이거를 이 주주들이 아까 말하자 주식매수청구권은 내가 싫으면,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라는 건데 음. 이거는 주주들이 싫으면 뭔가 막을 수 있는 방저 절이 싫으면 줄이 떠나는 건데 자꾸 거꾸로 이겨요 아 그러세요? <웃음> 이거 좀 단어를 많이 모르겠다. <웃음> <호흡이 웃음> <웃음> 절이 싫으면 중입 <중이> 떠나라. 그게 맞죠, 맞죠? 이제 그 정책인데 이거는 아 주주들이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애초에 물적 분할을 막아볼 수 있는 음. 굉장히 효과적인 툴을 하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계, 1단계에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이에요. 지금 금융위원회는 1단계 정식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과 공시 강화하고 음. 나중에 이걸 올릴 때는 상장심사 강화하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1단계만 놓고 말하면 1단계의 정책이 구멍이 많은데 음. 1단계의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해 드릴 건 음. 요즘 또 꼼수가 나왔습니다 보셨는지 음, 음. 모르겠지만 이게 물적 분할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는데요 네. 물적 분할과 경제적 실체는 완전히 동일하게 자회사를 만드는 방법이 현물출자라고 있어요 음. 현물 출제라고 했는데 이번에 현대모비스가 음. 물적 분할이 문제가 많잖아요 네. 현대모비스의 사업 부분 두 개를 네. 현물 출제에서 별도의 회사를 만들었군요 네. 이사회, 이사회 예. 이사의 결의만으로 이야. 똑같이 네. 물적 분할은 거. 규제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완전히 실체는 동일한데 음. 그래서 모디라고 S부분 두 개를 네. 음. 현물출자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음. 지금 그게 법의 공백이에요 음.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주총을 반드시 거치게 하고 음. 그거에도 같이 MOM을 적용하는 것들이 일종의 보안과제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바로 꼼수가 나오네요 조금만 규제했더니 바로 꼼수가 나와요 아 여기 그런 것만 전담으로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웃음> 굉장히 빨라요 근데 제가 최근에 <웃음> 뉴스 보도 보니까 놀라운 게요 예전에 대기업들, 이런 재벌들만 썼던 여러 가지 탈세 방법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쓴대요 그리고 그걸 컨설팅해 주는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컨설팅 그렇게 많이 한다 그렇죠. 그리고 아, 네. 거기는 또뭐 규제 공백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제가 표현하기를 삼성이 매일 먼저 마, 제일 먼저 만들면 그게 아래로 쭉쭉쭉쭉 퍼져간다고 표현을 해요. 음.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니더라고요. 음. 해외에서 연구가 그런 게 많아요. 위에서 만들면 아래로 퍼진다. <웃음> 아이, 불법 행위가. 참. 음. 그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물적분할해서 자회사 신설하는 거 규제를 하겠다라고 대선 때 얘기했지만 그때 대선 때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약한 방안이 들어왔고 근데 그 방안 들어오니까 또 벌써 꼼수들은 쓰고 있고 보안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제가 발의했던 그런 내용들 좀 추진하는 거하고 꼼수를 또 약간 차단할 수 있는 별도의 또 방안들을 좀 마련해.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 네. 이제 상장할 때 지금 신주 유수권 빠졌네. 그것도. 그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우리 물적 분할, 그다음에 분할 후 꼼수 상장에 의한 소액 주주들 분들 피해를 좀 막아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꼼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현물 출자 방식으로 자회사 설립하는 거 이런 것도 조금 어 주주 총회의 의견사항이 될수 있도록 좀 하는 내용들도 좀 고민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창민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갈 길이 멉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야 되고, 특히 지금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주가가. 네. 금리 때문에. 미국 금리 특히 그렇죠. 환율 뭐 이런 것들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이런 꼼수라도 좀 막아야 우리 개미분들이 피해를 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여기. 아,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물적분할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제 모 회사의 주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다 이것만 포커스가 돼서 조금 뭐랄까요? 논의 지형이 협소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알짜 부분을 떠내서 상장해서 그럼 자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금을 모아서 뭘 하겠어요? 회사가 또 뭔가 회사를 또 사고 음. 또 상장시키고 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안 그래도 재벌?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가 복잡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 주주, 주가가 주주 디스카운트 음, 한국의 그렇지. 주가의 할인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그 할인 현상이 참 나쁜 게 이게 올라갈 때도 모멘텀이 잘 형성이 안 돼요 음. 디스카운트 때문에 예를 들면 두배 오를 게 1.5배 오르고 음. 그런데 떨어질 때는 또 오히려 낙폭이 음. 한 20% 떨어져야 되는 게 30% 떨어지고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오, 지금 올라가 봤자 저거 또 나중에 우측분나하는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요 네. 굉장히 우리나라 재벌의 나쁜 소유 지배구조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지금 새롭게 개발이 된 거거든요 음. 일종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뭐 회사 뭐 주주 뭐 권익보호 측면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경제구조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바안이 아까 말한 MOM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실제 이반 단계에서야 굉장히 많은 디베이트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나온 정도의 대책으로는 저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상을 바꿀 대안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